는데 이제 그 프라이팬이랑 하나도 없어. 콕 어. 소리 나 버리죠. 콕 소리 나. 뜨거운 거 같네 뜨겁지 이게 완전 잘 걸려왔어 이제 고기가 쏟아질까봐 지금 음. 먹고 왔어 그래 어. 이게 그래도 어. 냉장고에 좀 들어가 있어갖고 어, 아이제아이스박스 있는데 여기가 네. 좀 너나요? 내가 맞아. 이 많은 걸 왔어 아 이제 캣맥주 어디 가는 거그한 음, 배고파서 까나 응. 응. 가식 나길래 가자마자 고, 고기부터 얼른 먹어 가자마자 캣맥주 하나 먹으려고 그랬지 음. 고기부터 우리. 얼른 먹고 술은 천천히. 그래요. 이거 다 익었어, 이제 먹어보자. 익었어요? 응. 익었어, 먹었어. 아우. 깜짝이야. 기름두기야, 계하고 응. 그래고 맑은 것 같아. 깜짝이야. 응. 음. 이번에 사실 여기 테이블? 아, 산분좀 됐는데. 사다가 응. 니까 응. 필요가 없네. 아까 그, 몰라. 그, 뭐, 그, 이거 연인 라이브 들은 그, 모토캠핑 같은 곳인데. 이거 모토캠핑용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어? <웃음> 이게 모토캠핑에서 유명한 그 테이블이요. 어. 고양이 더 먹는 거 나오겠다 영상 나오고 있어요 응.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엽네 얘가 친하게 생겼네 음. 그때도 고양이 새끼가 세마리가있더라고요 새우를 소금구이로 야외에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그래요? 음. 그치 나는 남당리나 가서 소금구이 먹을까 대화축제 <웃음> 어, 할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동작. 소금이 <웃음> 많이 들어간다 굉장히 두껍게 얇게 까면 어차피 판에 듬도 붙으니까 살아있으면 막 튀면 어떡해 죽어 있으니 <웃음> 그냥 해봤어 간단, 간단한 얘기요 어, 그냥 해봤어 죽어게 어! <웃음> 어 하면서 이렇게 덮는 신용에 <웃음> 일부러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 봐. 어! 어! 어. <웃음> 참 밖에 나와서 새우를 먹어 보네다. 자. 호강어네. 호강이야. 호강이야. 여 네, 새우 네. 네, 네. 새우 진짜 네. 많다. 2kg. 헤이, 2kg. 음. 아이고. 네, 잠깐만 형님. 음. 좀 깔고. 음. 아, 천천히 익혀도 돼. 음. 네, 야, 새우 크다 음. 새우 진짜 크다. 그리들 길이네, 거의 진짜. 이정거는 아우 이놈은 굽다. 야. 굽은 거야지 어. 야, 진짜 호강한다, 호강해. 기가, 기가 아 들어갔어, 굽냐, 이이 스텔스 차박만 하다가 참 이렇게 또 먹으니까 이런 매력이 있네. 아, 새우가 어쩌면 이렇게 진짜 통통은 이렇게 크, 크대. 이 새우라는 게요, 이 음. 양식 새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도가 안 좋을수록 이쪽 머리가 꺾게되네요 아하. 음. 그런 게있구나 머리들이 투명한 거는 다 신선하다는 얘기. 아, 그럼 우리 새우 고진남 우리 응? <웃음> 어 고진남 경연위에서 이제 새우 박사. <웃음> 새우 박사로 아, 이제 등극 새로운, 새로운 등극. 새우하면 굉장히 세상 살기 신선. <웃음> 새우 박사로 아, 이제 탈바꾸면써 소금고이로 먹어야 쓸모 삶아 먹는 거라 아우 그럼 네. 수분이 쪼 빠지면서 그냥 네. 아주 촉촉해요맛있지 네, 탔는데도 촉촉이 보도와이죠 나는 사이즈가 이렇게 큰건또 진짜 처음 봤네 네. 이거, 저는 그것만 마시면 한 10개는 마시고 아이고 이거 양이 많아 가지고 형님하고 속도 맞추라고 아 억지로 아 술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웃음> 아 이거 시상은 하나 더 사올 걸 그랬지 어 그냥. 나는 그냥 그거 하나 사오시오길래 어 경연이가 다른 술을 하나 뭐 챙기는 갑다 야가 해가지고 아, 아니 보통 우리 뭐 음. 집에 놀러 가서 아 좀만 주시하면 조금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웃음> 하나만 하나면 대우했는데 딸랑 하나 가져와가지고 <웃음> 아까 내가 형님은 그럼 뭐 아까 술 어떤 거 샀어요길래 내가 어, 나 캔맥주 하나 그랬더니, 어, 하하, 어떤, 캔맥주 한 개요? 속으로? 왜? 속으로, 속으로 아니, 아, 굉장히 놀래는그말투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 이거, 이한 병으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미안한 감이, 어머, 아, 야. 아 그, 그, 동생아, 나한 병밖에 못했다. 이렇게 나올 줄, 한 병. 아주, 아, 아, 떳떳하게. 한 병, 한 병. 나는 그거면 돼. 정말. 그, 그, 그, 그, 그, 그 모든 음식에서 점손 하시는 거야. 해볼게요. 그죠? 어. 간이 제대로 먹겠죠이 음. 송구이가 그래서 음. 먹는 거예요. 음. 음. 아, 형님 껍질째 먹어요? 어, 뿔만 빼고. 음, 빼고 맛있어. 맛있어. 이딱 뿔만, 뿔만 제거하고 다 먹어요. 아, 대가리는 안 먹는 거면요? 강, 강어 몸음굿굿 음. 음. 뜨거운데 좀 올릴까, 좀안 올릴까? 야 새우 <목소리>